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주죠. 간판주, 현대차를 포함해서 오늘 몇개 종목의 운송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시장이 지금 연초부터 아주 그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또 화학, 자동차, 우리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 계속 반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6일 기관이 연속해서 현대차를 이제 순 매수하고 있다는 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어, 계속 이제 현대차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그 뉴스를 보시면 전세계 자동차 산업 경쟁, 어, 영향력 1위, 1위 어, 이 기업으로 이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어, 뽑혔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주들이 올 들어 지금 현대차가 10% 반등을 했고 기아도 이제 상승 중인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일부 해소된 영향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3.5%로 올랐지만 시장은 이제 어, 이게 정점이지 않겠냐 앞으로 조금 더 올라봐야 이제 어, 이 상승 속도가 작년만큼 이런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 사이클 산업들이죠 대부분 다 기, 경기 변동을 타는 산업들이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관련 주몇개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먼저 현대차 시가총액 1위죠 자동차 업종에. 36조 1천억원대 수준이고 기아가 26조 그래서 현대가 1위죠 어, 시총 1위 기업 그리고 화신 서현 오리엔트 대창이 오늘 4에서 뭐 2% 정도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펄을 보시면 현대차가 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버는 2만원대를 벌고 있죠 그래서 어, 펄은 8배 수준 pbr 0.5 그리고 부채 수준이 보시면 이제 188로 여기 있는 기업 중에는 좀 높은 편이고 어, 화신 같은 경우는 퍼는 3배 수준입니다. 뭐, 2600원을 벌면서, PBR 0.8, 시가총액 3000억, 서현이 같은 경우도 퍼세배 수준이고, PBR이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낮죠. 0.3, 시가총액은 2400억대, 오리엔트는 뭐, 440억대. 어, 그래서, 어, 이들 종목들 몇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 먼저, 대표주죠.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9월 달에 20만 3천 원이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금 뭐 3개월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이 최고가 수준에서. 그리고 연초부터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일선 돌파, 60일선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 상승하는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라면 뭐 예상 해보기로 뭐 가면 앞으로 뭐한두달 정도 되면 뭐요 가격대, 어,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 매수 주체를 보시면 기관이 지금 계속, 어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입질이 크게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에 반면에 이제 개인이, 어 심약한 개인들은 이제 10% 정도 올르니까 어 계속 이제 떠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기아를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8만원대에 최고가를 쓴 이후에 얘도 이제 흐름은 현대차보다는 좀 다소 약해, 약한 모습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추세는 이제 뭐 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화신을 보시면 화신은 지금 7천원대에서 이제 정확히 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제, 현대차나 비슷한 이런 흐름을 어, 쫓아서 보이고 있는 화신이. 어, 그리고 다음, 이제, 서연을 보시면, 요 어, 놈은, 이제, 신고가에 한번 썼었던 종목이죠. 12월 5일날, 작년, 어, 12월 달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얘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상승하면서, 어, 이 만원대가 최고가였습니다, 얘가. 그래서 만 원을 돌파 못하고 이제 밀렸죠 여기서 밀린 이후에 지금은 8,800 원입니다 현재가가 여기서 한 13% 정도 더 올라주면 이제 이만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대에 와 있는 그래서 가장 신고가를 쓸수 있는 종목이 이제 서현 이화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대창단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현대나 기아가 어, 꺾이고 꺾 흐르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뭐 꺾이지 않고 어, 계속 이제 버텼던 종목이지만 어, 지금 어, 11월 달부터 이제 계속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현대의 어, 현대나 기아차 흐름대로 이제 쫓아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기업들 움직임이 이 현대차의 차가 계속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여기 있는 이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생각이 듭니다.